AS문의 또는 반품 교환 문의가 왔을 때 위탁 상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마음껏 드세요? 네, 됐습니다 <웃음> 네, 저는 얘기를 할거니까요 네. 음. 어, 그렇게 위탁 상품으로 가지고 반품 교환이 들어왔을 때에는 음 사실 저는 제일 편하게 했던 방법은 첫번째는 제가 예전에 남자 양산을 팔았었는데 남자 양산이 어 판매를 했던 것이 위, 제가 도매매에 있었던 상품을 가지고 와서 어 판매를 위탁상품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상품을 받았는데 어 이게 그 살이 접히는게 잘안 접혀요 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잘안 펴지고 그래서 어 고객님 그러시면은 요렇게요렇게 어, 요렇게 해보셨나요? 요렇게요렇게 해보셨나요?라는 거를 저희 그 원래 판매하시는 도매 사이트에다 문의를 해가지고 어, 전달 받은 내용으로 다시 이쪽에 전달을 했죠. 근데 고객이 어 그렇게 했는데도 잘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해서 상품을 다시 반품을 교환을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 도매 상어 도매 회사에다 상품을 보냈고 도매 회사에서도 다시 맞교환을 해준 상태죠.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이거 물건이 하자가 아니라서 니가 어, 잘못 사용한 거네 우리가 해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어,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노하우를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최대한 방어할 만큼 방어해야 돼요 고객의 고객 고객이 이야기를 최대 한 많이 들어주고요 고객이 정말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이게 물건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한테 억지로 그러는 건지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잘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아, 고객님, 그러시지만 이렇게 상품이 이런,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도 잘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교환을 도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저희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고객님이, 어, 물건에 진짜 하자로 밝혀지면 저희가 택배비를 부담을 하지만 어 근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상품을 사용하시는 것에 약간 미숙함이 있으셔 가지고 그러셨다면 고객님께서 교환 반품비를 내쉬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라는 확답을 먼저 받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음, 조금은 이런 디스커션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고객이 좀 진상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택배비는 내가 부담하는 게 사실은 낫죠 그러면 3주 동안 만원 벌었는데 택배비 6천원 나가면 아, 반반 부담해서. 아, 네, 다행이네요. 네, 2,500원만. <웃음> 네. <웃음> 네네 그건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이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있죠. 어, 네이버에는 자동수거 택배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반품교환비가 6천원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도매회사가 반품 수거 요청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택배비가 좀 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도 조금 해주셔야 돼서 위탁도매 상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AS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귀찮아지는 요소들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음, 이렇게 하자가 좀 많이 발생하고 as가 문의가 많은 것들은 네. 어, 상품 안파시이게더 나아요 네. 그리고 고객이 자주 묻는 것들 상품 페이지에다 텍스토로라도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